데이라이딩에 비웃진 아 LP <웃음> 나랑 들잖아 너. 장 근데... 어, 그냥... 나잖아. 어? 장녀 <웃음> 소고기쯤인데, 바보기 어. 아, 어. 어. 아, 너무 좋아서 나를 먹먹으러. 진짜 루자네요, 진짜. 아니, 카메라 여기 들어오기 전에는 온갖 비난, 욕설막 난무하더니 는 갑자기 있다태오네요태극이다 <웃음> 나어 그래. 제가 언제요? 제가 언제요? <웃음> <웃음> <웃음> 너희 카메라 없을 때는 키스하더니 왜 카메라 주니까 갑자기 빠져 있어? 아 우리가 어, 언제? 무슨 소리야? 너네 또 일부러 맞춘 깜빡. 거지 색깔? 어디 일부러 맞출 거야? 야 박주영, <웃음> <웃음> 선물 이것저것 막 받으면서 나는 누구 생일이면은 소고기를 그냥 보내주거든. 어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. <웃음> 아우 맞아. 잘 먹었죠 그때도. 어, 사람들은 나한테 어떤 선물 을 진짜 해주고 싶었을까? 그게 궁금한 거야. <웃음> 음... 그래서 오늘 서로 돌아가면서 아, 만약에 아. 너 타임이면 우리 네 명이 너한테 선물하고 싶은 거를 적어, 적어서 줘. 좋은지 나쁜지 얘기해 얘기했으면... 주세요. 어, 어, 어. 어. 나부터 시작을 해보자. 근데 그 실체를 알아볼 수 있잖아요. 아차피 이건 내가 평가할 게 아니겠지. 맞아요. 선명 개새끼들아. <웃음> 자, 이제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오빠가 좋고 싫고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돼요. 네. 자, 첫 번째. 이브이 모양 강아지 옷 세트. 오. 내가 뜬 목도리. <웃음> 아니야. 어, 목도리. 오빠 추워보이나보다. 닌텐도 포켓몬 게임. 오. <웃음> <웃음> 나도 다할것 같아. 아, 어, 나모르면는데 어, 진짜? 난다 알겠는데? 아, 근데 내가 또 목도리가 정말... 비결이. <웃음> <웃음> <웃음> 1위 닌텐도 포켓몬 게임입니다. 이거는 제가 최근에 너무 빠져있기도 하고 리플 음. 쉬는 시간에 제가 게임을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이걸 또 써주신 것 같은데 너무 제 취향 저격입니다. 오 하고 나서 이건 중으로팔 수도 있잖아요. 쓰레기 새끼. 이 선물 중으로 판다니까 쓰레기. <웃음> 어, 저, 저 아니에요. 2위. 아, 2위 내가 뜬 목도리. 정성. 음 정성 정수 드립니다. <웃음> <웃음> Yeah! Yeah! yeah! 너뜰중 알아? 어 알아. 저는 선물의 음... 의미를 굉장히 크게 생각을 해요. 아저 네. 그럴 것 같았어요. 예. 삼이가 고민한다. 고민한다. 고민한다. 삼이가 목도리. 오. 일단 이또뭐 브랜드도 중요하지만 제가 이제 겨울에는 장갑이나 뭐귀막이나 이런 건안 하고 굳이 뭔가를 더 두른다고 목도리를 두릅니다. 근데 만약에 이제 막 패딩 이런 거였다, 그러면 높았을 거예요. 어. 근데 이게 점점 이게 내려가게 된 이유가 제가 이제 피부가 예민해서 케바케예요. 아. 목도리 선물들을 받을 때마다 어떤 건데 내가 할수 있는 목리이 어떤 건딱아서 못하는 것들이. 음. 어, 진짜. 이건 진짜 초지인들만 이렇게... 알수 있겠다. 아 이건 초지인들도 잘 몰라요. 우리 엄마도 잘몰라죠 어. 우리 어머니도 지금 이번에 나한테 이제 목도리 선물해 을 주셨거든요. 구찌 어. 목도리를. 오 어. 살짝 빨아오 어. 어. 어. 어. 그래도 어머니가 나한테 이제 선물을 해주셨던 그 의미가 있으니까. 음. 음. 그래서 피부에 닿는 것들은 나는 쉽게 선물을 못 하겠더라고요. 음 어. 베지테리언만 아니면 편하게 잘 먹으니까 그래서 나는 소금 선물을 하는 거 같아요. 마지막이 이제 이 v o 강아지옷 세트. 나 아니야. 왜 그래? 저는 사실 강아지한테 옷을 안 입혀요. 아, 강아지들이 싫어하니까. 그런 것도 있고 내가 쓸데없는 선물을 사실 안 좋아해요. 그래서 쓸데없는 아 선물을 만약에 선물로 들어오면 나는 정중히 사양을 해요. 텀블러는, 텀블러는 실용적이잖아. 아, 완전 실용적이지도 않은 거 강아지한테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다. 그러 면은 높았을 거야. 음. 근데 이제 한번 이제 귀엽게 입히고 나서 끝나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사위를 매겼습니다 음. 고마워. 아, 알겠어. <웃음> <웃음> 그럼 기대할게. <웃음> 음, 귤이나 처먹어? 나, 나이 별의 컵이 하고 싶어. 음, 귤이나 처먹어? <웃음> 자, 다음. 그럼 예. 이제 시계방향으로 한번 돌아가보죠. 오케이. 유진이 너무 잘하기 때문에 고민 없이 골랐습니다. 난 진짜 호불호가 세지만 다좋아하다 아, 하긴 한데... 아, 연말 느낌 난다 근데. 약간 어. 이런 거 이렇게 하니까... 자 그럼 읽어보겠습니다. 좋아요! <웃음> 첫 번째는 실속 참치 스팸 명절 세트입니다. 와, 야, 와, <웃음> 야, 야, 와 야, 이거 너무 완벽하다! 이거 너무 좋아하겠다! 이거, 아, 이거, 아 내가 이걸로 쳤네. <웃음> 다음! 유진이한테 류진스 앨범이라고 라이밍으로 맞춰주셨네요. 음. 나 아니야. 왜다 이상한 나래. 롤프로 1대1 개인 교습권. 니한테 아. 왜 배워 오해가. 롤프로 개인 교습권이라고 해. 왜나싫어 앞으로 야 돼. 앞으로 야 마지막은 이제 트레이닝복 대트입니다 1등. 실속 참치. 아 네, 아 네. 네. 네. 제가 이번에 생일이었을 때 참치랑 스팸 진짜 많이 받았어요. 그리고 진짜 두 번째 좋아하는 게 이제 김치. 근데 제일 싫어하는 건 고기. 왜냐고 기는 일주일밖에 안 되니까. 아 <웃음> <웃음> 나 잠시 스팸 세트는 유통기한이 매우 길기 때문에 너무 좋아요. 뭐지? 왜냐? 리더다 나한테 스팸이랑 스팸 김밥 만들어주는 거랑 스팸 잘라두는 거까지 사줘가지고아 진짜? 야무지게 챙겼네. 섹시화피를 제대로 했구먼. 두 <웃음> 수가 없냐? 두 번째. 롤 프로게이머 1대1 강의. 오, 진짜? 나이만 조금 어렸으면 프로게이머가 연습생까지는 도전했을 것 같아요. 예. 세 번째는 뉴진스 앨범. 왜냐, 제가 앨범은돈 주고 사기는 좀 그런데, 제가 뉴진스 진짜 좋아하거든요. 오 아, 진짜? 아, 어. 뉴진스 앨범 사고 싶었는데 뭔가 그거에 돈 쓰기가 좀그래어 가져. 네 번째는 트레이닝 모세트. 트레이닝 모세트 치비 너무 많아요. 이런. 니지. 아니 나롤 프로게이머 키을거 싶거든. 아 그래? 나 아, 진짜 해주면 안 돼? 아내 취향을 제대로 알고 있네. 진짜 그러니까, 미도가 잘 알고. 있민 써도 되는 거예요. 아, 감사의사 뭐라고 보냈어요? 사실 열무김치 닭가로 보냈어. 아, 아 진짜? 근데 아, 아, 아아 졸라 맛있어. 나 그거 다 주변 지인들한테 그치, 그치. 선물로 주고 가야지. 그지. 너무 맛있어. 진짜 너네 진짜. 응, 너무 맛있어. 김치기... 이게 가족이야. 약간 이제 나다. 아 나는 있잖아 주주가 진짜 쟤가 좀 아, 어렵다. 네. 아니, 귀엽게 생일 선물을 다 줄게. 오. 원가방이었어. 쟤. 진 진짜 제일 어제한좀 필요한 게 있으면 바로 사는 건 아니라 빨리 빨리 빨리. 아 가려 어. 아. <웃음> 자 주윤이 편입니다. 첫 번째 한정판 인기 코스프레 코스튬. <웃음> 어. <웃음> 방송을 위한. 진짜 <웃음> 아야나 아, 아, 진짜 아, 너무 아 나, 나 진짜 나 진짜 해, <웃음> 올리브영 10만 원 상품권. 어. <웃음> 에 이거 너. 이게... 아, 무 고민 안한게 너무 난다.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오빠, 이거 생각머리 진짜 일도 없는 <웃음> 아, 아니지. <웃음> <좀 해줬으면 웃음> 로 오히려 좋습니다 좀... <웃음> 상금봉투 어? <웃음> 얼마래데안 써있어요. 내가 봤을 때한 만원 이틀 거 한. 아니, 한 5만원, 10만원 될걸? <웃음> <웃음> <웃음> 이제 마지막으로, 안마 마사지건. <웃음> 직마 <솔직히 웃음> 맘에 드는 거 있어? 하나도 네. 없지. 네. 네. <웃음> 일단 한번 해볼게요. 아, 근데 어렵더라. 우리가 주현이에 대해서 잘 모르나 봐. 놓고. 1등은 한정판 인기 코스프레 코스튬이에요. 어! 이렇게 쏙 좋아하진 않는데, 이 중에서 1등이. 아, 진짜요? 홍금봉투보다 <웃음> 더 좋다고. 아니, 암마 마사지 건보다 더 좋다고. 아니, 올리브영 이긴다고? 한정판이잖아. 일단 한정판 코스튬을 찾으려고 제가 검색을 할거 아니야? 하는 거에 아 감동을 받을 것 같아서 1등을 했고요 어. 2번은 올리브영 10만원권인데요 어? 제가 이거 이번에 거이 받았어요 생일선물때 그 좋아? 한 번에 그걸 다 쓸려니까 그지그게 어렵지? 어, 난들어요나 <웃음> 진짜 싫은데? 어쨌든 2등이고 3번은 현금 목표인데 현금이랑 이런 종류를 그렇게 썩 좋아하진 않아요 아, 어, 저도 좀 살짝 감독도 아 좋아해가지고 아, 아, 너는 너무 정성을 네, 좋아하는구나 저는 전... 그 쪽도 필요 없는데 끝도 못하더니 안마 마사지군 <웃음> 안마 마사지 거는 안쓸것 같아요. 아 진짜요? <웃음> 어, 어. 그러면은 그거는 차량용 방향제, 귀여운 강아지 이렇게 누워 있는 거. 아 방향제 같은 거 좋아요. 아 진짜? 아그 오히려 실용적이잖아. 아나 아 그거 저걸 라도안 주었는데 강아지 이렇게 누워 있는. 근데 저는 오히려 막 바디워시, 디퓨저 이런 거 보내주는 것도 되게 좋아해요. 아, 아 러시 거 좋아해요? 러시 좋아해요. 아 진짜? 아, 아, 씨... 아 너무 청해. 그냥 양키 캔들 이것. 좋아해. 와아 진짜로? 한장드 이런 거 좋아해. 아, 오케이,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아 이거 알려줘서 고맙다. 아, 저 그냥 현금으로 사면 되잖아. 야 정성이 없잖아. 맞아 아, 정성이 야뭐 네가 아빠야? 용돈 주게? 오늘... <웃음> 오늘 용돈이가 없어서 그래. 울다. 오늘 나 울어. 아 귀여워. 아, 고마워. 아, 받아주자. 아, 근데, 근데 이렇게 해서 알았다. 괜아 그러니까, 그러니까. 어, 그러니까, 그래서 이번에 미소가 주, 딱 내가 좋아하는 양키캔들이랑니트 좀. 아, 어. 아, 진짜? <웃음> 어우, 언니 <아니>, 잘한다. <웃음> 아, 선물로 잘하네. <웃음> 다음에 이거. 다음에 미소? 다음에. 어, 이거. <웃음> 오, 빠르시네요. 언니가 빠르다는 거는 나를 잘 안다는 거 아니면은? 아니, 나 아예 나 뭔가 미더랑나 비슷할 것 같아. 완전히 착각하고 있는데? 아 그래요? 좀 좋댔다 자, 미도 차례입니다 기대 중이에요 오! 장난감 악기 도구 세트 <웃음> 와 그런 거 좋아해? 진짜 이거 좋아한다면 난 진짜 배신감을 줄게 아, 다 다르거든 잠깐만요 되게 길거든요? 미도한테 호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인플루언서 폰 번호와 식사 자리 <웃음> 아 어, 이거 괜찮은데? 아 어, 이거 재밌는데? 재밌네요 주먹과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아, 왜, 아, 왜 나라고 생각해요? 나, 나 아니야 뉴 어그 슬리퍼 아이 음. 트렌드하는 선물이죠? 음 마지막 비비고 콧 종류별로 10가지 <웃음> <웃음> 자 제가 이거 맞춰볼게요 장난감 아기 도구 세트 어그 슬리퍼 비비고 인플루언스 <웃음> 어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내가 <웃음> 비비고. 존나 비비고야. 자 이제 1등 뉴 어그 슬리퍼. 아. y e <웃음> <예스. 웃음> 그리고 두 번째 비비고. 아. <웃음> 세 번째 <웃음> 장난감 아기 도구 세트. 여보세요. 그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어. 원래 저 사람 만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. 음. 그리고 제가 호의적인 게 아니고 상대가 호의적이라고 <웃음> 하면건 저랑 여, 전혀 연관이 없어요. 그럼 만약에 민도가 호의적인 인플루언서에게 식사권이었다면 몇, 몇 등이었을 것 같아? 그럼 2 등. 오. 비비브보다 높다. 그렇죠. 어. 먹어 없어지는 거안 좋아요. 사실. 음. 그러면은 나 맨날 먹어 없어지는 걸 보내줄. 아 근데 먹어 없어지는 거는. 약간 나중에 그 사람이 잘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음 약간 준 사람들을 생각하는 걸좀 좋아해가지고 아 그래서 근데 딱 먹을 땐 좋긴 해요 음 그리고 장난감 악기 도구 세트 정정할게요 이게 꼴찌예요 어! 왜요? <웃음> 이게 굴지? 왜요? 혼자 놀기 잘 하잖아요. 정말 쓸데없을 것 같아요. 아, 그래요? 네, 진짜. 아 저희 집이 약간 안 그래도 맥시멀인데, 더욱더 맥시멀로 만들 수 있는. 아,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, 어. 오케이. 이제 1등은 뉴어브 슬리퍼고요. 아. 1년 정도 넘었는데, 미친듯이 신고 다녀요. 생일 2월이죠, 근데? 예, 예. 음, 다 지나네요, 겨울이. 얼마요? 예 이거요? 얼만원 비싸네요. 아, 진짜 비싸다? 아니, 근데 이거 진짜 편하고 좋아. 응. 생각보다 안 미끄러져, 어, 안, 안 미끄러져. 안 음, 미끄러져. 음, 음. 이렇게 뭐. 돼 있어도 안 미끄러져. 음. 안 미끄러져. 오케이 다음 정훈이 한번 해볼까요? 네 좋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 상당히 까다로워요. 저는 진짜 제일 좋은 게 이제 그냥 술술 한번 사주는 거 그게 제일 좋아요. 밥 같이 먹는 거랑. 어나다 상위권에 들어. 두두두두아 근데 이거 약간 은근히 기대 기대되는구나 이거. 빠밤. 재밌어. 어왜 <웃음> <웃음> <웃음> 왜? 왜? <웃음> 요것도 좋아하고 요것도 좋아하지 않을까 이런 느낌인데 축구화 플러스 무릎 보호대 플러스. 손편지 아 좋죠 좋죠 이거 굉장히 저한테 좋은거죠 아이유진아또 아, 아닌데? 어 아, <목소리를> 아, 뭐야 왜? 내 선물 왜 이렇게 빵 터져? 어 진짜로? 어, <목소리> 어 그런, 어떻게 이런 생각을하지 <목소리로> 오직 내편 친구권 아아 아, 전... <목소리> <목소리로> 아, 귀여워 그러 그러니까, 너무 귀엽다 누구냐 이거? 너냐? 어? 너냐? 아니... 오직 눈그랜 찍 이런 기발한 상상 을 아... 개귀엽다. 다음... 아니 다들 정말 이렇게 생각하나봐. 그동안의 고마움을 담은 손편지와 따뜻한 목도리... <웃음> 그냥 목도리는 아니고 따뜻한 목도리... 자기가 직접 뜻다은 이런 말도 없어. 그냥 따뜻한 목도리. 다음, 유재아 LP. 오~~~ 지금 기대에 첫 빠지 아, 이제 일단 순서 말씀드릴게요 음. 저도 이제 나이를 먹다 보니까 어, 실용적인 게 정말 좋아요 음. 1등 <웃음> 그동안 고마웠다고 말한 편지와 따뜻한 목도리 예스! 이게 실용적이라고요? <웃음> 아 제가 목도리가 많이 없어요 아. <웃음> 2등 아왜 기대하게 되지? 축구화 플러스 무릎 보호대 아! 으스, <웃음> 으스. 숙과가 슬슬 이게 너덜너덜해져가지고 음 필요하긴 했어요 음자 그리고 4등 오징제편 친구권 <웃음> 오난 2개 1등 해줄거라 나도? 뭐? 너지. 이 사람들 중에 썼을 거 아니에요 일단 이 사람들은 이제 제 편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운할 뻔 했고 어자 3등이 <웃음> 3등이 유지아 LP입니다 어 유지아님 LP를 좋아하는데 LP가 집에 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봤습니다 오직 내편 치는 건 누구예요? 화학이 안 돼. 화학이 진짜. 주진지나 1등. 내가 1등인데? 어, 내가, 1등인데? 내가 아, 1등이야. 아, 나이등나이등이 2등, 내가, 내가 2등인데? 1등이다. 아, 제가 1등이다. 내가 2등이야. 내가 축구화야. 내가, 내가 2등이야. 빙지가... 이 형은 여유, 축구공이 <웃음> 오직 내편치축그냥이다 아니, 아니 그게 진짜 나 아니야. 글씨 보여줘? 글씨 <웃음> 아, 보여줘. LP, LP, LP 좋아. 아니, LP 나야. 어, 같이 갔잖아. LP 나랑 들었잖아, 너. 아니, 그때 카페 갔잖아. 어, 그래, 그때, 그때 들었지. 어? 나는. 어. 결장 나잖아. 어. 어? 어이가 없네 이거 어떻게 내 글자야. <웃음> 어, 나 아니야 진짜. 아 진짜 나이야. 아니야. 글씨 좀 헷갈려. 그니까. 생각보다 헷갈려. 이거 야멋잖아야너 어디서 봐. <웃음> 이창년아. <장면. 웃음> 그렇게 해야 돼? 어? 너야말로. 너야말로. 아 오케이 오케이. 아, 아, 오직, 아 근데 진짜 근데 이거. 표 너무 귀엽다. 너무 귀엽다. 근데 귀엽다. 뭐... <웃음> <웃음> 귀여웠어 진짜 귀여웠어 본인은 야. 어떤 선물들을 좋아해요? 아, 저는 그냥 일단 카톡으로 그냥 생일 축하해만 받아도 솔직히 저 생일 축하해라는 카톡 별로 못 받거든요? 저한 많으면 30개예요 많은데? 네, 많은 마, 거 아니야? 그러니까 많으면 만... 30개고 그냥 보통 한 15개 정도 받는 거 같아요 많은 받는 음... 건데? 생일 축하에가? 어아 음. 그래 인경잘 살았네 그거 포함 이제 그냥 뭐 한번 만나서 뭐밥 먹자 밥 먹는 거저 이게 제일 좋아요 음. 아니 뭐 그런 거 말고 일단 축하를 받긴 받되 너가... 너가 받고 싶은 선물. 아 뭔가 난 뭔가 난주연이처럼 이렇게 명확한 게 없어가지고 나도 좀 답답해. 선물을 많이 받아본 적이 없어 그렇게. 러브젤 이런 것도. 그런 것도. 어 러브젤 좋아요. 술사위 <웃음> 그 없잖아. 술사위 만들어. 갈까? 만들 수도 있고 하는데 이제. 그래서 나는 생일 선물 이런 거 말고 집치들을 간다. 그러면 선물을 그 동네 편의점에서 그 쓰레기 봉투를 사나요. 아그 진짜 좋아. 어드레스를 받은. 아 좋다 너무너무. 아, 이런 식으로 한, 이런 식으로 이제 내, 내가 선물하는 그 목록들을 정해. 좋더라고. 와 엄청나. 근데 갑자기 취향을 모를 때가 진짜 어려워가지고아 이거 진짜 개꿀이다 우리, 진짜 개꿀이야. 그럼 내년에 수수께말고 우리 취향 이렇게 해줄 거예요? 어 그렇죠 당연하죠. 그러니까 난너적으로 물어보는 것도 좀 못하겠어. 맞아. 진짜 맞아. 난 그게 모르겠어. 좋아. 아 그래, 몰라 넌 그냥 물어보기가 싫어 아, 이제 이 친구들 거의 이제 N년차 친구들이거든요? 그런데도 선물할 때마다 고민되는 게 진짜 당연해요 근데 난 N년차가 더 어려워 맞아 맞아 맞아, 맞아. 어, 맞아 작년에 맞아. 보냈던 거 말고 다른 응. 거 이제 또 보낼 수 있다면 그게 더 어려워 오케이 맞아. 오늘도 한 발짝 더 응. 가까워졌네요 네 음. 화이팅 한번 하자 오케이 하나 둘셋파이팅 준호파 생일, 생일 축하해 생일 축하해 고마웠다